안녕하세요. 보름이라요. 이제 보름 돌아오니까 나무를 이제 저 쓸쓸 좀힐려고 이거 고구마 쓰는 거 가을에 내가 말렸잖아요. 이거 고구마 쓴 이거예요. 근데 내가 한 10시간 담궈놨어요. 담궜다가 삶으려고. 바로 이거 삶으면 오래 걸리니까 이렇 그래 담가진 게좀 많이 뿌렸으니까요. 이거 쌀뜨물에다가 삶을 거예요. 이거 쌀뜨물이에요. 이거 한번 푹 혹 삶아놓으면 돼요. 짜자잔! <웃음> 한 30분 삶았어요. 이 정도만 삶을 거예요. 너무, 여기서 많이 삶아버리면, 또, 복... 이게, 너무 묽풍거리면은 막, 볶을 때 너무 물렁거리니까, 이 정도만 삶아서 시칠게요. 고, 고. 고, 고. 아니, 고, 고. 고. 어, 가라고. <웃음> <웃음> 이름나 못. <난> 뭔... 가라고. <웃음> 뭔소리가 했네. 이 나물은요, 삶아가지고 바로 무친 것보다, 이게 좀 담가놔야 돼요. 담가놓으면은, 여기서 좀, 그동안에 좀, 어, 독한 물도 오르나고, 이게 좀더 불어요, 이게. 더 부드러워져요, 담가놓으면. 이렇게 담가, 삶아서 담가놓으면은. 이 고구마스는요, 이게 삶아가지고, 한, 한 네다섯 시간 담가놨더니, 이렇게 통통하니 불어서 부드러워요. 바로 한번 좀 저긴데, 좀 담가놓으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더라고. 어제 많이 삶았는데요. 좀 냉겨놓고 밥만 하는 거예요. 마늘. 들기름이에요. 국간장. 멸치, 막 그, 다시 마아 여러 가지 전번에 천년 조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조금 보여주고 파를 넣고요 거의 다 볶아지면은 파 넣고 이렇게 볶아서 그거 깨에요 깨 참깨 참기름 간좀 볼게요 난딱 맞다 그럼 더 이게 시래기나물인데요 어, 가을에 내가 그 말려가지고, 아니, 말렸다겠다. 삶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녹여가지고 내가 껍질을 이거 다 벗기고요. 요거는 두개 내가 안 벗겼네요. 이렇게 껍질 다 이런 식으로 다 벗겼어요. 이게, 이게 있으면 질기거든요. 그래가지고. 여기서 껍질이 이러고 많이 나왔네요. <웃음> 이게 굉장히 지금 부드러워요. 간장, 마늘, 멸치 천연 조미료 메리지 갈아놓은 거, 이건 들깨 가루예요, 들깨 속가루, 들기름. 이것도 조물조물 해가지고 물을 좀 부어줘야 돼 이게 저기 우거지가 잘 삶아졌기 때문에요 살짝만 볶아주면 돼요 양념만 골고루 이렇게 잘베일수 있도록 여기도 깨 참기름. 이 버름나물요 두 가지를 이거 시래기나물하고 고구마순 나물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봤어요. 삼삼하니 했네요. 어, 오늘도 감사합니다.